그러니까 서로 뭔가 원래는 세계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나라끼리만 이제 뭔가 교류한다거나 이제 안으로 돌았섰다면은 이제 바깥을 돌다 보니까 어 서로 뭔가 공유하고 하다 보니 이제 의지한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아 이런 분야는 너희가 더 잘하니까 너희들에게 좀 도움을 청할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존하는 경우가 점점 생기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 네.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옛날에는 미국 금리 올리면 미국에만 영향 미쳤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호 우정성 때문에? 그렇죠. 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맨날 미국 금리 올랐나? 그러면 보잖나 그렇지? 네. 미국 금리 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고 이것 때문에 또 많은 각 분야에서 영향을 받겠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상호 우정성, 국가간 상호 우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네. 그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된 요인이 있을 거야. 요인 뭘까? 어, 일단은, 과학기술 발달. 응. 그리고, 그, 어, 그, 단일시장화. 그리고 그 남전 이후 그 국가 간의 교류 아무래도 그 결국엔 돈이 있어야 세계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어, 자본이 많은 국가 주도화의 세계화가 진행돼서 좀 어,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거랑 그리고 문화의 회계화 그리고 세계화를 하더라도 그, 자유롭게 교류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의 그신 문화들을 이제 흡수하거나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 그런 과정에서 너무 선진국의 문화만 따라가려다 보니까 전세적인, 전세계의 문화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선진국의 문화를 따라가려는 성향 때문에 문화가 다양하지 않고 획일화의 우려가 문제져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정보를 오남용한다는 거는 어떠한 정보 조작을 한다거나 왜곡시킨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개인적인 <웃음> 정보를 뭐 인터넷상에 퍼뜨린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문화 쪽인데 음 일단은 그 문화의 회기를 아까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